할까요? 그럼 시작할까요? 그... 다들 어제 얘기 잘 하시더니 많이 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그 저는 한강공원 쪽 갔었는데 그쪽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고 다니는 사람도 보통 보면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 음...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학교나 학교나 이제 조각공원같이 작은 그런 공원들에는 가족 단위 사람들 한 40명 정도 대부분 다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자전거 타는 애들이나 킥보드 타는 사람들 좀 있었고 그리고 좀 많이 나왔던 데는 평균적으로 한 40명 정도 나왔는데 많이 나온 데는 길목이 되게 좁아도 한 100명 정도 나온 데는 시장에 있는 경우 그런 데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네요 그걸 한 15분 정도 카운트 했는데 그렇게 40명 이렇게 나온 거죠? 그거? 네네네. 그럼 한 시간에 익스팬더 하면은 엄청 숫자가 커지긴 하겠네요. 그래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좀 길에 있긴 있었네요. 저는 너무 없을까봐 <웃음> 걱정했는데. 네네. 근데 일단 전반적으로 그 작은 골목길에는 아예 인도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큰 음. 대로변이나 망리단길, 망리단길도 인도가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랬던 음. 것 같고 아, 다들 막 15분이 생각보다 길다, 막 처음엔 이런 얘기도 하고 맞아요, 15분 카운트 하고 있으면 그게 짧진 않아요 사실 아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 이제 딱 도착했을 때 뭔가 전 약간 다 5분 단위로 시작을 계속 하려고 음. 약간 기다리고 있으면 한 1, 2분 사이에 막 사람들이 지나가면 지금 시작해야 될것 같은 막 기분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막 급하게 시작한 적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음. 보니까 진짜 15분 단위로 이렇게 좀 패턴이 비슷하게 명수가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막 없다가도 네. 막 2, 3분에 막 3, 4명씩 지나가기도 하고 음. 그래서 그게 15분이라는 게 약간 그런 사람들 이동하는 거리나 패턴이나 음. 대중교통 같은 거그 시간 간격 베이스로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. 음. 그러겠네요. 네. 네. 그 여기 교통을 분석할 때그 현장 카운트 갈때 15분을 미니멈으로 하거든요. 15분을 미니멈으로 하고 뭐 30분 뭐 이렇게 정말 프리사이즈한 데이터 할때는 뭐 진짜 한시간더 카운터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우리는 그냥 미니 리서치 하니까 그냥 15분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예상한 거거든요. 그래도 뭔가 또 현장 가서 이렇게 익혀온 게 있네요. 되게 뭔가 프로덕티브 하네요. 진짜 현장 다녀온 보람이 있네요. 아왜 이렇게 다들 어제 한걸 이렇게 다들 또 얘기 안 하지? 어제 제, 진짜 다들 말 많이 했는데 어제 또 다들 막그카운트하고 있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사람들 지나가가지고 그냥 숫자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데모그래픽으로 그룹들 어. 사이에 네트워크도 분석해서 이중으로 또 NNA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어. 그랬는데 왜 다들 갑자기 <웃음> 자고 일어났더니 다들 리셋됐나 <웃음> <웃음> 그래도 이제 리서치 아이디어도 여러 가지 현장 갔다 오니까 또 다양해진 나 보네요. 그냥 음. 그 마이크를 다 키고 키고 네, 있어요, 여러분들. 네. 이 음, 좀 편하지. 우리 지은 친구도 마이크 키고.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너무 불편한가 말을 안 하는.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약간 아주.. 약간.. 얼... 그러니까 이승아 선생님이 이제 직접 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멀리 있어가지고.. 그러니까... 저희 어저께 모여가지고 추천님들 칭찬이 거의 반이었어요. <웃음> 아 그래요? <웃음> 맞아요. 그것도 맞아요. <웃음> 추천님들 의 열정과 막.. 다 아, 이런 거.. 책임을 져야 하니 저희도.. <웃음>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하는데.. 무전 선생님 고생 많죠? 네, 아니에요. 진짜 다들 너무 이렇게 저는 제가 관심 있는 거 하는, 하는 것 뿐이고 진짜 다들 너무 다 프로페셔널 하신 분들이라 제가 돈 많이 받고 다 그렇죠 네. 우리 진동친구 헤어스타일은 멋지네요 월사이트 <웃음> 리뷰 올 때도 그렇게 왔어요? 도가진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 뭐였어요 자연스럽죠. 아, <웃음> 아 이분이 약간 <웃음> 한국에서 다른 나라 시간대로 사시, 사시는 분이라고. 어 <웃음> 아, 제가. 약간, 네네. 피털이라서 살짝. 아몬이라면. <웃음> 일어나면... 슬랙 보면 너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진동 씨는. 아, 아닙니다 아 <웃음> 아니. 전공이 뭐예요? 진동씨는? 저는 건축학과예요 몇, 몇 학년이에요? 저 3학년입니다 오, 어, 어. 그래요? 네네네 아니, 우진 선생님 굉장히 칭찬 많이 했거든요 아이디어가 좋다 그래서, 어, 그래서 어. 저희는 한 대학원생? 뭐, 이렇게 생각했는데 3학년생이라고요? 네, 3학년 아직 머리에 피도 안말았습니다 <웃음> <웃음> 군대 갔다 왔어요? 군대? 네 군대 갔다 왔습니다. 그럼 뭐피 말라서 네. <웃음> <웃음> 그래서. 아네 <웃음> 어, 형수. <웃음> 그리고 우리 다른 친구는 새벽 4 시에 미팅 한 번. 어맞아어 고생했어. 그근데 어제 멀리서 왔는데 저녁 안 먹고 일찍 가셔가지고 좀 음. 아쉬웠어요. 또 음. 이야기 많이 나눴나요? 그래서 이야기를 별로 많이...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서베이를 좀...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나만? 제가 좀 하, 거의 한 시간 정도 더 걸려가지고 정말 다들 미리 모여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얘기가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네. 네 좋네요. 좀 이렇게 편하게 하면 좋은 것 같아요. <웃음> 그리고 지훈, 지훈 학생은 뭐 어제 가보니까 어땠어요? 아, 되게 그 망리단길 쪽으로 사람은 진짜 많은데, 음. 또그 주변 주택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 가지고, 거의 한 5명, 15분 동안 5명 가는데, 망리단길 근처에 가면 한 200명씩 지나가니까, 음. 또, 그리고 생각보다 오토바이나 자전거, 자전거랑 기, 전동 킥보드가 생각보다 많아 가지고, 음. 아, 이것도 중요한 정보가 될수 있겠다. 음. 또 오토바이 타는 것과 또... 그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성격도 다르니까 어, 음.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도 분류해서 더 다른 가중치를 주면 더 신뢰도가 높은 어, 분석이 음.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음. 이것도 되게 중요한 연구 가치가 있다고 정말 많이 느꼈어요. 음. 이번에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. 그번 트라이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<취향을> 해보죠. 그냥 <웃음> 트라이 해보고 위케에값 네. 조정해보고 뭐, 웨이트 네트워크의 웨이트 값 조정하고, 이렇게 하면 되니까, 네. 이남 선생님이, 그, 디벨롭한, 약간, 파이튼이나 이런 걸로, 디벨롭한 걸로,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아이디어 있으면, 뭐, 우리가 막, 파이널라이즈 시켜서, 막, 완성된 퍼펙한 뭔가, 리저트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. 사실, 뭔가가 이렇게 결과물로 당연히 나오긴 하겠지만, 그러니까, 뭐 아이디어 있으면, 뭐, 뭐든 다, 이렇게 같이 쇼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또 일단 어, 뭔가 그런 오피셜한 데이터나 물리적인 환경 같은 걸로 분석한 NNA 분석한 결과하고 카운팅한 음. 결과하고 어떻게 다른지 음. 만약에 뭐 다르다면 눈에 띄게 다른 부분이 있다면 왜 다른지 그게 뭐 예를 들면 어딘가에는 뭐 저희가 관측할 때도 막 그냥 그 위치가 빨래방 막 이런데 사람들 이막 들락날락 많이 하는 경우도 음. 있고 또 이쪽이 그런 작은 원룸들이 많아가지고 빨래방 같은 게좀 활발하게 돼 있는 서울에서 좀 드문 그런 자취촌 같은 컨텍스트도 음. 있고 해서 그런 거나 아니면 막 엄청 뜬금없는 곳에 막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찾아보니 엄청난 인스타 핫플레이스 맛집이 있다 막 이런 음. 그럼 뭔가 마그네틱 요소 같은 것들을 찾아보는, 역으로 추적해보는 위치를? 그런 것도 음. 재밌을 것 같다는 얘기도 어제 했잖아요. 다 같이. <웃음> 왜, <웃음> 너무 아이디어 좋은데요. 왜, 왜. 왜 나만 기하고 있는 것 같지. <웃음> <웃음> 음. 그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진짜 역으로 추적하고 그래서 이렇게 현장설베이를 가보라고 한 거고 사실 막 진짜 우리가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막 진짜 리얼타임 데이터가 있고 뭐그 국가에서 막 설베이를 다 해가지고 가장 이렇게 오피셜리 만든 데이터도 사실 막 그 100% 현장의 상황을 반영을 할 수는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또다그 특성이 있어요. 각 데이터마다의 장점이 있고 또 약간 단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상 두 종류의 최소한 두 종류의 데이터를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더인터레이싱하다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그냥 이번에 한번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김정대학 씨는 어땠어요? 어제 가보니까? 아 저는 그 한강공원이나 그 망리단길에서 제일 먼북쪽에 이제 그 원룸촌이나 이런데를 갔거든요. 근데 그그 그 원룸촌 구역이랑 밑에 있는 한강 다리 주변에 있는 아파트촌 구역을 나누는 큰 도로가 있어요. 그래서 음. 이제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쪽을 쭉 조사를 했는데요. 어 그래서 제 생각에 위쪽은 아무래도 좀 작은 규모의 가구가 많으니까 저희가 원래 프로젝트 계획할 때 생각했던 대상인 그 아이들을 포함하고 있는 가족들이 별로 안 다닐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은근히 자전거를 타고 이제 주말에 운동차 나오는 가족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을, 그 부분도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할 때그 인구가 움직이는 것을 포착을 하는 게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네. 그리고 그 팀에서는 뭐 공원이나 작은 공공공간 이렇게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가족 단위 뭐 많이 방문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게 어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센서스 데이터가 있는데 연령별로 짤려 있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뭐 그거를 나중에 웨이트 값으로 해서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 모델 어드저스먼트 때 사용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그런 업저베이션을 하고 왔으니까 어쨌든. 네, 네 알겠습니다. <웃음> 이거 이거 건 학생은 어떻게? 저는 뭐 학교 프로젝트에서도 이런 식으로는 어떤 조사 해본 적이 없었는데 워크숍 음... 통해서 이렇게 직접 나가서 구 유동인구 조사 해보고 했던 게. 정말 재밌었던 음. 것 같아요. 음, 네네, 좋네요. 네. 많이 아이디어도 많이 이렇게 갖고 나중에 또 새로운 프로젝트 할 때도 음.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. 사실 이 온사이트 가서 카운팅 하고 하는 게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그냥 재고 이런 것보다도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거든요. 근데 이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정현 박사님이 자기 연구했을 때 굉장히 합축, 암축, 합축적으로 이렇게 피드백 쌓인 것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지금 간시간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떤 단순히 그냥 <웃음> 온 사이트 가서 카운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뭐가 있다는 거 되게 많이 알았잖아요 이제 어떤 식으로 매주 하고 과거에 이렇게 했었고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고 저런 데이터를 갖고 왔을 때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 기간 그 네트워크 어나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쨌든 건축 고시하시면 어, 알아두면 굉장히 그 차후에 어떤 기준을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. 아, 마지막 다련 학생 어땠어요? 어제 멀리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저는 그 조그만 골목 네 개랑 사거리 하나 돌았는데 좀 제가 한건 골목은 역 근처 골목은 사람이 되게 많고. 사거리도 많, 사거리도 되게 많은데 다른 조그만 골목들은 거의 사람이 안다니다시피 해가지고 좀 여기나 사거리 쪽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조사 들어보니까 시장에 되게 못하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시장으로 많이 가는구나 하고 알았던 거 다현 학생은 그 데이터 어쨌든 이렇게 좀 코딩으로 다뤄보는 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때 현장 갔을 때좀 가진 아이디어로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저렇게 좀, 좀 많이 이렇게 뭐라고 러지 이게 꼭 도시적으로 이게 꼭 로지컬리 딱 맞지 않아도 좀 데이터를 프로듀스 해보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변형 시켜보고 그거를 이게 어맵 위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학생은 이렇게 뭔가 리뷰할 때어 내가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 이렇게 한번 변형해보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이런 아이디어를 좀 들고 와서 쉐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. 네 알겠습니다 네. 그럼 저희 내일부터는 9시에 시작하면 바로 팀 C 나다랑 다련씨 팀 먼저 튜토리얼 진행하고 난 다음에 A팀, B팀 튜토리얼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나다가 거기 새벽에 들어오는 거라 일단은 시간 정해서 딱 해줘야 될것 같아서 네, 그렇게 해도 괜찮, 괜찮겠어요? 네. 감사합니다. 네. 그러면 그팀지 발표할 때도 그냥 같이 보시고 의견도 같이 나눠주시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팀지할땐 영어로 할 건데 뭐 이렇게 그래도 채세 이렇게 같이 나누고 뭐 얘기해도 되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응? 그럼 남주 선생님 오크샵 할까요? 짧게? 게이렇